놀랍지 않습니다. 늘 일상적인 거여서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은지게 피는 게 여기죠. 뭐 해외, 뭐늘 가던 괜 오랜만에 도괜 가는 데 나도 괜찮은 이거는 뭐야? 네, 균형을 피하고 싶어서 방지 요 i s open captain e i s o e 저 패키지니까 진주를 살 생각이 없는데 한세명 직원분들이 달라붙어서 사서밖에 없게 만드는데 응안사 와. 이 미친 거 아예요. 와. 이 나라지 지금 느끼는 기분을 간단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음, 티셔츠가 검은색여서 이 햇빛 졸라 뜨고 바라바밤밤바라바라밤밤 베트남 숙소 사 a 오일 동안 머무를 곳이에요. 욕조도 있어요, 저도 있어요. 수건도 깔끔해요, 컵도 있어요. 여기 뭐 하는 곳이에요? 여기는. 화장실인데 씻는 곳은 어디 있죠? 여기 있네요. 가운도 있고 우산도 있어요. 큰고도 있어요. 드래기도 있어요. 씻는 곳이에요. 깔끔 깔끔하죠. 그럼 저는 이제 셔 볼게요. 어떻게 열어 오, 이거? 괜고했어. 와! 와이게 숙소야 뭐야 이거. 와나근 앞에 풀떼기 밖에 야. Yeah. 떼장 가는 길컴조라다와우 예아 조라자고 여기는 이제 프라이빗 프라이빗 바다라고 해서 PR 프라이빗입니다 개인 수영장 이게 네. 여행이지 우리를 위한 수영장 및 바닷가 이거지! 이거지! 이 맛에 여행 오는거죠 와.. 제가 지금 수영장에 들어왔는데 야 쌍님 맥주 하나 주이소 질로 없네 질로 와 수영하다 힘들어서 누웠는데 이런 뷰. 와 이게 풋고기입니다. 좋아요 비니 평소에도 먹지 않든 아침 밥먹게굿 o 닝쌜 비니가 비그림아요 사파리 가는 중사님과 함께 씨, 뭐야 와우 야, 이거 플라밍고 어 저기있다는데 뭐 이런거 있는데 사실 좀 흔합니다 아직까지 놀랍진 않습니다 뭐야 안녕, 저기 길, 저기 잠시만요. 선생님, 선생님, 저 지나갈게요. 내가 먼저 지나가야 되는데, 안녕. 어, 뭐야? 뭐야? 뭐야? 밥 시간인가? 봐 어, 어, 뭐야? 뭐야? 뭐야? 이거 습격? 어, 뭐야? 이거 우 이거 뭐야? 이거 밥 시간, 밥 시간. 네. 현재가 그레테리야 네. 네. 똑같네 네, 말씀하세요. 네, 뭐가 시죠없어요 네. 아, 네. 네. 네. 발리 밥나 보자. 발 제발. 발을... 네. 네. 아, 맞나요? 안아요 네. 제가 이거 지금 받았거든요? 저는 저금만 할게 아기한테 줄거예요아기염소한테 주래요 아기염소씨주세요어내 손에 먹으면 안돼요 맛있어? 너도 이거 맛있다고 그래서 그런데 뭐 코드표 띄어달라니 뭐 그러면 안돼? 어, 먹다가 어디가 먹다가 만 학딩 터키 장. 감각한데. 음. 안녕. 여러분들 메레스 조심하세요. <웃음> h ã r s i s c i o n ó g h i n g không bỏ l n h n v <웃음> 이렇게 사파리를 다 끝내고 가는데요. 음 기린까지는 인정. 근데 나머지는 서울랜드가 더 멋있지 않나? 바 수영하러 가는 길 바다 소리가 들리십니까? 진짜 눈부셔서 선글라스를 꼈는데 와, 선글라스를 끼면 아까울 정도예요 바다가 막 물이 그렇게 이쁜 건 아닌데 아 그냥 이런 포켓쥐랑 와 아 힘들어 갑니다 또또 또 먹으러 가요 또 먹으러 가요 또 먹으러 가요 아니, 치사해졌다. 안녕 내 채널 구독했어? h e hotel. Let's go to the hotel. Let's go to t h o t l Let's go to t 제주도인데 여기는 그 제주도 안에 이탈리아 같은 곳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밥 먹고 마사지하고 카페 가고 다할듯 합니다 이게 이제 대나무로만 만들어진 뭐라고 하는데 저기 머리 감고 계신 분 계시고 아씨야 여기 진짜 이탈리아네이탈리아 보이시죠? 그랜드 월드 바로 이런 곳입니다 와야씨 미쳤다 대박이죠 네, 여기서 이렇게 보이네. 이거네. 야, 우와. 무슨 뭐 한우이 뭐 아무튼 싸우스집 왔는데, 어다 먹어봐야죠. 이거 그건데. 스즈메 문단속에 나오는 미미즈. 도기 도기 도기 도 이거 아니야? 이었던데 뭔가 약간 비주얼이... 뭔가 좀 이상한데 카라멜이 여기는 없는 건가? 여기가 이탈리아에요 뭐야? 어? 네. 오, 뭐야? 세븐일레븐이 아니라 세븐세븐이네? 뭐야? 진짜 이게 존맛탱 제가 진짜 아끼고 좋아하는 사람한테 이거 줄건데 이거 진짜 졸맛탱 졸맛탱 그리고 절대 빠질 수 없는 맥주유요 배꼽시계가 울려서 깨는데 역시 조식을 안 먹을 수야 아, 없죠? 조식입니다 이거 계란볶음밥이랑 뭔지 모를 고기랑 이렇르브네라파스타 가루추천, 식방에 베이컨, 소세지, 그리고 계란까지 있는 포스트까지 준비했습니다. 이거 먹는데요? 가거 이거 습니 이거 가이런데많이먹어야지거안안려려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상급 이빙 보여드리겠습니다. 봐봐 쏘쏘쏘쏘 진짜 그이빙 잘하는 사람들은 물이 퍼지는 게최아요 그냥 쏙갔다만이 들어간다고 잘 봐요. 지잖아, 왜아이엠 파악새우는 렛츠 고 선생님 좀 만져봐도 되는지? 데요. 눈길 한번 안 주네. 난 지금 먼저 그네 타고 있음. 막 미쳤다 이거. 카메라 무빙 미쳤다. 어, 어지러워. 팔은 말이죠. 몸에 힘을 빼고 팔 스윙으로만 하는 거죠. 근데 내가 방향을 오른쪽, 왼쪽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오른쪽 잘찍어주시요 오른쪽으로 막 이렇게 하는거죠 어잉 어잉 어잉 이렇게 왼쪽 오른쪽 잘라죠어 힘들는데 사실? 여기가 제가 있던 숙소 예 네, 수영농입니다 이랬는데 어? 이게 눈앞에 있는데 한국으로 가고 싶겠냐고 가서 강좌영상 찍어야겠냐고 어? 크, 진짜 미쳤습니다 미쳤어요 이게 룸서비스요 예. 어 이제 세일링클럽이라는 곳을 가는데요 그 여러분들이 아는 그 클럽이 아니라 뭐 아무튼 뭐불쇼있 고, 막 이런 거 래요？그래서 그거 보러 갈 겁니다. 어 이거야 좋아요 와, 와, 와, 근데 한 와, 가야 돼. 좋다 와, 다 와, 와, 와, 와, 거 와, 와, 와, 와, 아 마지막 날입니다 어, 이제 이것도 마지막이네요 이것도 못 보네 이제 조식 먹으러 갈거예요 어, 조식이 너무 기대되단 말이지 조식 레츠고 한국 간다 한국 가자 한국 가야지 한국 가서 광장영상 찍고 유튜브 영상 올려야지 가자 한국 안 갈래 한국 안, 갈래. 한국, 안 갈래? 안 간다고. 여기서 살고싶어 안 가, 한국 안 가. 안 가. 안 가. 안 간다고. 안 간다고. 안 간다고. 안 간다고. 안 간다고. 한국 안 간다고. 안 간다고. 안 간다고. 고안간다 안국 안 갈래. 착했습니다. 꿈인 줄 알았는데 진짜요고 한국 가기 싫다고 찡찡거렸는데 경기가 도착했습니다 근데 비행기를 한 6시간 가량 타보니까 힘들어서 솔직히 다시 가라 그러면 안갑니다 역시 한국이 최고입니다 나는 한국이 이제 여행가서 놀고 왔으니까 이제 다시 열심히 한번 해봐야죠 그래서 여기까지 제 영상이 어떻게 편집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제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에게 너무 감사 인사드리고 싶고요 다시 열심히 하는 박수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 언제